어,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5주년을 함께한 가뭄명 찌 우리라고 합니다. 라이텐 트 서버에서 다크 블루 문 길드장을 맡고 있는 머큐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뭄명 구름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텐 트 서버에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브래드 피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뭄수 서버 검린이가 미쳐달 때입니다. 길드의 고대 왕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 앤 서버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코티입니다. 전에 직장에 이제 팀장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친한 회사 동생이 있는데, 친한 동생이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줘가지고, 어, 제가 원래는 PC게임을 주로 하다가요. 모바일 게임에 관심이 생겨갖고 이제 찾아보는 중에 검은사막 모바일 런칭 광고를 보고 흥미가 생겨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픈 전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검은사막이 뭔 뭔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을 보고 이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퍼로비스에서 지금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PC, 검은사막. 플레이를 하다가 검은사막 모바일을 런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런칭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중 RPG 게임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인상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요즘 그 요정 육성에 주를 올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흥미도랑 반짝임을 모아서 이제 요정 등급과 계열을 올리는 거에 이제 많이 재미를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겉점전과 공성전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길드원들과 단합하기가 가장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검은태양 컨텐츠를 열심히 하고 있고 유저들과 PvP를 할수 있는 뭐 태양의 전장이라든지 투기장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방송이나 또포럼의 내용 공유를 통해서 정보를 쌓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 하나 기억이 나는데 에이즈 님이 한상과 아, 고전하는 영상을 봤는데 <목소리> 실패하시는 영상을 보고 조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콘텐츠는 사냥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길드토벌이라던가대사막이라던가 아토르의 실험 같은 콘텐츠도 많이 즐겨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 콘텐츠를 즐겨 하고 있는데 전투 콘텐츠랑 보물 콘텐츠입니다 전투 콘텐츠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나 이제 랜덤으로 등장하는 악몽 태양의 전장, 검은 태양 길드 간의 쟁도 활발해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점전 때 다른 길원들이 제포를 지키고 있고 저는 제포를 타고 있었는데요 수전성 총력까지 육수를 남긴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대보한바를 써서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큰 보람을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대사막 지역이 나왔을 때그 히스토리아 지역 약간 구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이제 거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거신을 잡는 게 이제 보스 몬스터를 잡는 건줄 알고 한번 이렇게 덤벼봤는데 보스 몬스터가 저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가 달기 시작하면서 죽는 것을 보고 지금도 아 얘는 뭐 하는 애일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길드 회식 지원 이벤트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너무 좋고 잘 챙겨 주시고 또 고기도 맛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오프라인 행사인 연회에 참여하게 된 거에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원 분들도 직접 뵙었고, 이제 게임을 하시는 이제 모험관님들과 만나서 이제 게임 얘기도 많이 나눈 게 좋았었고요. MC 레이라님하고 이제 c n a i 님 직접 영상에서만 뵙다가 시절을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작년 12월 10일에 했던 칼페온 연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와서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퍼르비스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이벤트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좀 오래된 사실이긴 한데, 3년 전에, 길드 마스터 형님이, 아, 길드원 누나와 함께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드원 분들이 가서 축하도 해줬고, 그때 당시 처음으로 얼굴도 보고, 참 신기했더라고요. 검은사막 모바일이란 5년 동안 같이 함께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이 일상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5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검사모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퇴소하듯이 그냥 아침 뭐꼭 이유가 있어서 퇴소하는 건 아니니까 검사모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 저에게 검은사막 모바일은 이제 추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수많은 모험가님들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하면서 이제 게임 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로 이제 모여서 저한테 추억이라는 이제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젓가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하나를 잊어버리면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검은 사막 모바일 한짝 그리고 저한짝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젓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검은사막 모바일이란 청순입니다. 고등학생 때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감정들이 나중에 있어서도 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검은사막 모바일은 삼겹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겹살은 고기, 베개, 살 이렇게 삼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검은사막은 저에게 있어서 재미와 흥미,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삼겹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검은사막 모바일은 지금까지 같이 달려온 친구? 4년 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길게 플레이한 게임이 몇 없어요. 특히 RPG에서는.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은사막 모바일 5주년 인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트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5주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지만 5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은사막 모바일 5주년 축하드립니다 고은사막 모바일이 5주년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저고대양자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검은사막 모바일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10주년, 20주년 할 때까지 롱런하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은사막이 지금까지 이제 5년 동안 달려왔는데 5년이 아닌 10년, 20년 동안 더 좋은 분위기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벌써 검은사막 모바일이 5주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준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검은 사막 시작한 지가 지금 5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검은 사막 모바일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5년, 10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겸해서 모바일 파 해. 패팅. 겸해서 먹어봐야 해. 패팅. 겸해서 먹어봐야 해. 팅 겸해서 먹어봐야 해. 팅팅 감사합니 파이팅!